61번째 리뷰. 짜잔! 3명! 3명차 볶음면! 가격은 큰컵 1,500원입니다. 리뷰를 도와줄 트윙클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윙클입니다. 트윙클! 트윙클은 매운 거 좋아하시나요? 완전 좋아합니다. 아, 진짜로? 불닭 가는? 가니 음, 엽떡 가는? 가는 면 꼬리 가는? 아, 근데 패키지가 너무 힙하지 않아요? 너무 예뻐. 음. 딱 요즘 느낌. <웃음> 와우 구성은 면, 액상 스프, 건더기 스프입니다. 화끈하게? <웃음> <웃음> <웃음> 굉장히 묽다, 솔직 제가. 오, 그렇 응. 새콤한 향이 나요. 약간 코를 찌르는 향이 있어요, 이 음. 맛이. 음, 음! 음 맛있는데? 맛이 음. 진짜 이국적이다. 이국적인데, 응. 부담스럽고, 또, 앉아 색다른 느낌은 아니에요. 이거 절대 이거 아닌데? 고추 두개 음. 아니고. 3과 4의 사이랄 까찼어 정도. 응. 시큼한 맛이 강하다가 뒤에 끝에 확실히 매운맛이 있 음. 불닭볶음면과 비빔면 사이 느낌? 음. 음. 스리라차! 맛이 굉장히 오묘하다고 표현할 을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물조절이 진짜 필요하다고 라 많이 느꼈어요 그 소스 자체가 묽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맛이 희석이 되겠다는 라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근데 먹고 나면은 확실히 매운맛이 남아있는데 그게 막 크게 힘들고 괴로울 정도는 아니다. 그 건물과 땀이 약간 나는 정도. 응.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아, 재구매하실 생각이 있습니다. 와우, 전 봉지 라면도 한번더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 이 드네요. 한국식 몇 발에 한국화 한 트리라차 소스. 그래서 좀 우리 입맛에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얼쑤. 개봉. 박부. 내돈 주고 내가. 댓글에서 불닭짜장도 제발 리뷰를 해달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 어, 소스가 그러네! 굉장히 검었네! 확실히 짜장이것 음. 느낌이 나는데? 음. 불닭보다 훨씬 짜다! 짜장 맛이 나는데 음. 그냥 매운맛만 있으면 불닭볶음면의 맛은 전혀 안 나요 이거 사실 짜장 불닭볶음면 보다 그냥 매운 짜장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음. 응. 맛있지만 이걸 막 생각나서 또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저도 따로 사먹고 말지 음. 이걸 또 이런 생각은 들고 왔네요 그러게요 좀 불닭 맛이 더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